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어, 지금 그 자동차가 반도체를 제치, 제치고 수출 1위 품목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삼성전자가 뭐 물건이 잘 팔리면 삼성전자 주식을 살게 아니라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1, 2차 밴더의그 수혜가 가장 크게 있고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어, 크게 이제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개미들은 이제 대다수가 이제 삼성. 을 사죠.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지만 어, 규모가 뭐 이렇게 작은 규모가 소규모인 투자자라면 어, 삼성보다는 어, 그래도 변동성이 좀 크지만 이 주가 상승률은 크게 나올 수 있는 1, 2차 밴더 쪽에 더 집중을 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 기아가 앞으로 곧 3에서 뭐 7% 반등을 해주면 신고가를 쓰면서 주도주로 나갈 수 있는 그 위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동차 경량화, 이 현대 기아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경량화 부품주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 내연기관 쪽그 부품주들은 앞으로는 이제 사양길로 접어드는 반면에 또 차량 경량화죠. 이 앞으로 전기차가 됐던 어, 이또뭐 내연기관 차든 연비가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비 개선 또이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전기차에서는 필수적인 이 부품이 바로 경량화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경량화 관련주는 상당히 많습니다. 한 주부터 뭐 효성 첨단이 상하 프론테크 뭐 성호부터 이런 많은 종목이 있지만 오늘은 대표 기업 8개 종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 자동차주에 앞서서 오늘 특징주를 보시면 현대 기아가 3에서 4% 반등을 하면서 어이 2차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차기 주도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종목이 예고 또 특징을 보면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이 어큰 폭으로 좀 올라왔지만 아직은 이 완성차 기업에 비해서는 어 뒤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약 아, 얘도 이제 셀트리온도 약 15% 저 상승해주면 신고가를 쓰면서 이제 새로운 어, 주도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위치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 헬스도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차량 경량화 부품주 오늘 특징을 보시면 한주라이트 상한가를 갖습니다 어, 얘는 이제 그 실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앞으로 기대로 어, 기대감으로 이제 급등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 플라스틱 신고가를 썼습니다 bgf 신고가를 썼습니다 대부분 이 어, 완성차 기업에 비해서 이런 이, 이 1, 2차 벤더들은 큰 폭의 이런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수 ams 는 이제 이 중에서 어, 적자 상태인 기업이지만 12% 큰 폭의 반등을 했고 주가 수준을 보시면 어, 만원 이하 단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천억에서 이천억대 단들이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인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뭐, 과거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뭐, BM이든 금양이든 다 출발은 이천억대, 어, 그 정도 선에서 출발한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어, 물론 이게 이제 에코프로 정도 수준까지 간다는, 간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 요런 그 낮은 시총에서 출발하면서 변동성이 큰 종목이 수익은 크게 나온다는 것을 여기 있는 그 종목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퍼는 8배, BGF도 8배 수준에 있습니다. 퍼가 가장 낮은 놈은 MS 오토텍의 22년도 주당 996원을 벌면서 얘가 이제 퍼는 5배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보시면 이제 대부분 좀이 에코프로가 400%로 이 중에 가장 높고 한주도 이제 300%대 이상의 높은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상승 흐름은 이제 가장 좋았습니다. 그럼 이들 종목의 사업 실적과 한번 사업 내용과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주 라이트 알미늄 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부품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90% 이상이 이 알미늄 소재에 부품에서 나오고 있는 한주. 얘는 이제 그 시장에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계속 이제 흘러 내렸지만 최근에 이제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계속 반등하고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 얘는 어 국내 그 범퍼 플라스틱 범퍼 국내 1위 업체입니다. 항상 1위는 어 항상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오닉이나 또이 로보택시 쪽에 이 범퍼와 콘솔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전에 있던 그 저항선 가격대를 강하게 이제 돌파를 했죠.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그리고 보시면 조정 시에 이 거래량이 줄지가 않습니다. 이러면서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또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늘 신고가를 쓴어 에코프로, 에코플라스틱 우수 AMS 얘는 어 국내 변속기 부품 경량화 1위 기업입니다. 알미늄 쪽 관련 기업이고 또 알미늄 브라켓 소재에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량화 쪽 그리고 초소형 전기차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 이 우수 AMS 거래량이 실릴 때큰 어, 폭에 이제 상승을 하고 좀 조정받으면서 어, 약간 좀 하락을 했지만 어, 계속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200일선까지도 어, 장기 이평선까지도 돌파를 했습니다 bgf 에코 머티리얼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관련 주죠 얘도 지금 전에 있던 그 최고가 까지 지금 돌파해서 올라온 모습입니다 오늘 신고가를 썼고 이, 이 중요한 가격대죠 여기서 이제 더 빠질지 거래량을 좀 터트리면서 신고가를 쓰면서 더더 더 상승할지 중요한 위치 되있습니다 hdc 현대 ep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폴리프로필레는 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 관련 그 소재죠 어, 그래서 이 전기차 또 5통신, 어, 5G 통신 쪽 전기전자 이런 쪽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소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 고점과 얼마 남지 않은 거리까지 이제 상승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큰 거래량을 실리면서 여기를 돌파할지 잘 어,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센트럴 모테, 이는 테슬라 관련주로도 움직이죠. 이 알미늄 컨트롤 암을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미늄 컨트롤 암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어, 지금 뭐 윗꼬리를 이렇게 살짝 살짝 달지만 계속 이제 우상향을 그리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센트럴 어, 모테. 코롱 플라스틱, 얘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관련주고, 또이 바스프죠. 이 독일의 바스프가 세계 1위 화학기업입니다. 얘와 합작사인 코롱 바스프 인호 폼을 설립을 했고, 또이 POM을 얘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 규모는 세계 4위 규모,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1위 수준입니다. 항상 뭐 세계 1위, 국내 1위는 무조건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200일선을 살짝 이제 돌파한 상태입니다 ms 오토테 현대 기아에 납품하고 있는 핫스탬핑 공법으로 차체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ms 오토테 최근에 한번 신고가를 쓴 위에 좀 잠깐 꺾였지만 다시 이제 반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량은 뭐 30만 주 수준에 있는 ms 그래서 오늘은 부품단 한번 그 경량화 차량 경량화 관련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현대기아의 움직임에 동조화돼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